Yeah, what's up? Yeah, 성태는 we o t o p Yeah, let's go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은 있지 과연 래퍼인지 인지. 얘네 구루왕매라지 그게 래퍼야? 진짜로 퍼라 메모장에 가사 치면 몰랐도 쟤네 카톡으로 yeah. 잡다만 성태는 What? 열 곡짜리 미스던데 쟤네 자장 비 yeah. 아예 없네 w 나는 말이야 난 지금 답이야 아. 단체로 디스 꼭내게다고제미니야 버라 아니 너 이미 접었다 래퍼가 레벨 라니 나는 자지게 얼잠 은 여자에게 두성인 이 랩을 과연 부모님이 듣고 뭐라고 할까 <cherry> 나는 엄마 아빠 여동생과 같은 빌라 동생 내가 이모 이고 삼촌 남빠 친구들까지 y 나는 TOP TOP 너희들은 그저 귀염이 귀염이 나는 걔네들의 원어비 원어비 너는 못해 어리옆패 빨리 런네 커스 나는 TOP TOP 너희들은 그저 귀염이 You mean I'm g o n e n o r g n e o u r e o n e y w o n a e e n n a be. w r e a n n a be. y o u n a be. o n a o u e n o u r be. r n y o u p e a b o u r a o u r n e You're a be. u r e y r a y u r n be. y e y e a h e y o e y o u a e r e g a e a r o n e y o e e r g a r g o a b a y o u n You're n o g n a o g o b u o n e o u r n e r e a b o e n e g n e u e a e r e g e r e g o a e n a r a e u r o n u e e n e I'll be killing all these rapper's a y n d the rappers 내가 e 던 것들의 반도, 반의 반도, 반도 충족 모 d d 는 병신들의 r a p p e r s y o u know. I 대 o r t p p e r s 사고, r a p p e r I d o 다 t 어 나무가 I 볼 o 없는 k 에 들어간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하 I d o n 두 k 도 o w 랍 나, 창작을 하라고 w 기기만 하니까 발전이 없잖아, 라인, k 가좀 w I don't k n o 때가 d o Look at me go up, turn it up. Look at me go up, turn it down. Look at me go up, turn it up. Look at me go up, turn it down. I'll be top b o w n i n pop b o n i t m e e m o v i n g I'm top o n i g pop o n g t mewe m o v i n g I'm top b o w n i n pop o n e b e m o v i n g Yeah, 나 m t o p top, 너 o 들은그 p 기 o p e o p top, top, top, t o t o t top, o w a n 너는 못해, 머리 옆에, 빨리 런해. Curse, 나는 T.O.P. T.O.P. 너희들은 그저 귀여 미. 귀여 미. 나는 걔네들의 Wanna be. Wanna be, 너는 못해, 머리 옆에, 빨리 런해. f i r 우리들은 T.O.P. with nightmare. nightmare. 이제 난 너를 보지네, Batmill. 웅실 연생 래퍼 탑5은 들어. 노력 끄고, 제발 한마디 도 적어. 우리들은 T.O.P. with nightmare. nightmare. 이제 난 너를 보지네, Batmill. 파이브그 제발 한마디도 적어 go, go. 이거 들으면은 어? 너네 이거 들었으면 롤이나 끄고 작업이나 더해 어? 니네 뭐 래퍼인데 랩을 하네 참 Fuck.